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웃음> 저는 스트레이키즈 아이안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플렉스입니다! 네! 우유. 와 되게 신기하다. 여기 안에 질문이 있대요. 맞아. 질문을 읽고 제가 하나, 두셋 하면 은 그대로 답하면 된대요. 맞아. 한번 해볼까? 먼저 시작할게. 아이고 아이고! 아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아 어, 질문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터트려야 되는 거. <웃음> 터지되게 <터뜨려> 상큼하게 <웃음> 터지네. 스트레이키즈의 막내 아이엔을 가장 잘 챙겨 주는 멤버는 뭐지? 누구 음. 누구라고 할 때? 난내오였을 때는 음. 더? <웃음> 나도 약간 잘 챙겨 주지 않았어. <웃음> 그래도 근데 찬영 형이랑 찬영도 잘 챙겨 주는 거 같아. 음. 약간 찬영도 뭔가 자기들 녹음하면서 너를 이제 막아 챙겨 주자. 그런 것도은데 아,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승민이, 승민이 형. 형. 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유가 오케이. 뭐야, 뭐야? 아 승민이 형이 평소에 되게 먹을 것도 되게 잘 챙겨주고. 응. 생각보다 승민이도 먹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승민 덕분에 저도 김치찌개에 빠졌어요. 그래서 찬이 도 <웃음> 엄청 잘 챙겨주지만 이별형이가. 아나 진짜 못하는데. 아난못 들어. 아. 와. 하나, 둘, 셋, 잠시만 하나, 둘, 셋! 아! 아. 스트레이 키즈에서 가장 TMI가 심한 멤버는? 네, 이건 뭐... 숙소가 <웃음>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둘, 둘, 셋! 한영 <웃음> 오케이, 왜그 이유가? 한영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웃음> 진짜 많아! 평소에도 말이 진짜 많아서 <웃음> 생각보다 많아요. 아, 생각보다 아니라 원래 많아. <웃음> 아, 근데 첫인상은 되게 뭔가 조용한 느낌이고 아, 아, 되게 그래. 쿨한 음. 느낌인데 많 근데! 시간 지나갈수록 맞아요 말이 점점 많아져 점점 많아 점점 많아져 연습할 때나 TMI가 정말 많아요 옆에 있을 때나 있을 때나 뭐 되게 할 말이가 너무 많아서 토픽이 되게 많아아 <웃음> 근데 맞아요. 많아서 재밌어 아 맞아요 재밌어요. 많아서 재밌지 대박한다 아너 어, 이거 지... 오, 잘 터뜨릴 거 스트레이 키즈에서 안무를 가장 빨리 외우는 멤버는 아 이것도 뭐 너무 아, 좋지알지 아, 응.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리노, 리노 형! 형! 네, 맞습니다. <웃음> 아, 리노 형이 아무래도 춤을 오래 췄었으니까 안무를 가장 빨리 외우는 것 같고 리노 응. 형도 춤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근데 형, 응. 리노 응. 형 외에도 다들 안무 되게 빨리 외우는 편이 아닐까요? 맞습 네. 한이 형도 되게 빨리 외우고 한이 형도 되게 빨리 외우죠. 네. 리노, 리노 응. 형도 아이, 다, 다 물론 다 빨리 외우지만 저는 난 개인적으로 잘 빨리 못외우 편인 것 같아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웃음> 오케이 제 한번 터트려봐. 오케이. 하나 터트려봐. 터트려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이어어 그래, 춤, 노래 외 필릭스가 잘 하는 건? 음! 뭔지 알것 같아, 난. <웃음> 같이 말하자. 맞아 맞아. 하나 오, 둘, 둘 셋! 소리! 목이 <웃음> 소리? 모기 소리 모기 소리 잘해잖아. 아 랫도 아, 나... 잘해. 랫도 아, 잘하는데 그가 <웃음> 이그이형 영역에서 벗어나서 모기 소리 잘해. 아. <웃음> 저도 개인만의 이제 개인 그 그런 기술이 있죠. <웃음> <웃음> 아. 랫도 너... 잘하지. 와. 간다. 응. 간다. 어! 눈을 때 맞으러 나간다. 안으로 들어간다. 맞으러 아, 간다. 이거 좀 아, 어렵다. 왜냐면. 들어간다. 여,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음. 하나 둘, 둘 셋! 집으로 간다! 간다! 뭐야? 난 요새 되게 춥더라고 <웃음> <웃음> 추운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 이제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음. 그게 좋아, 이제 그렇게 집에 안에 뭐 따뜻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하 때문에. 나는 음. 눈 맞으러 가는 이유가 어. 왜 부산에는 눈이 잘안 오거든 아, 한 그치. 2년에 한 번씩 내릴까 말까 하거든 음. 서울에 눈 오는 거 보고 되게 신기해가지고 맞아, 맞아. 항상 눈 오면 마주로 나갔어. 옛날에 응. 눈 내려왔을 때너 응. 그러면 너너 너 많이 놀랐어? 나는. 엄청 놀랐어. 그렇게 많이 내리는 거 처음 봐가지고. 나한번 그러니까 많이 내린 적 있었는데. 맞아, 내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 나도 호주에 눈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궁금한데, 그래서 엄청 많이 놀랐었는데 한국에 와서, 근데 이제 너무 추니까, 그래서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간다 밖에서 창문을 보면서 감상한다 하나, 둘, 셋. 아, 넷, 셋. 아, 아이고. 스트레이 스트레이키즈 신곡 바람의 최 파트는 아, 2, 3. 피닉스형. 왜 왜나? 아, 나는 뭘까? 아, 이번에 동무가 되게 멋있더라고. 아, 그 그거. 그다음에 이소 나우시랑굿나우나우 그거랑 부작용 하는 거 있잖아. 아, 이거 저는 뭘멋 있었어? 나는 진짜 이번 곡은 되게 승민이한테 아, 잘 어울린 것 같아. 이번 곡은 진짜 승민이 승리형... 형이... 진짜 승민이한테 음. 그 후연 음. 부분는이었잖아 음. 아, 음. 음. 약간 애절하게 부르셨어. 음. 근데 심지어 춤까지도 되게 가볍게 춤을 추기 때문에 진짜, 와, 진짜 잘 어울린 것 같아. 이번 무대의 승민이 형에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 베스트인 것 같아. 심지어 머리 색깔도... 말라. 하나 둘 셋! 몇 아, 트로트를 <웃음> 잘 모르는 이앤이의 e 트로트 의 애창곡은 <웃음> 애창곡. 애창곡. 그가 아, 좋아하는 곡. 곡? 음. 그 이름 까먹었는데. 아 너무 오래만에 그럼 나 혼자 말할까? 그래. 내가 혼자 말해. <웃음> 오케이. 하 나, 2, 3. 아 뜨거. 아 맞아. 아 뜨. 아뜨 뜨거. 아 뜨. 아뜨 뜨거. 맞아. 아 <웃음> 제목을 몰라 가지고. 아 요즘에 트로트 안 불러 가지고. <웃음> 아니 트로트 요즘 잘 몰라 아 오케이 근데 딸은 뭐트로트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어? 그냥 어른들 그 공연 같은 거할때 잠깐 올라가서 막트로트 부르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필릭스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컬러는? 어? 넌 알지 어난 알지 넌 알지 어.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둘셋 핑크 원! 어? <웃음> 핑크 아니었어? 나나 퍼플 많아. 아 그래. <웃음> 아, 핑크 해보. 핑크, <웃음> 나 핑크 핑크 한적 없어. 아니 그 아니 그가 <웃음> 그가 가장 좋아하는 헤어 컬러잖아. 헤어 컬러. 아 그러니까 헤어 컬러 중에 어떤 컬러 좋아하냐 이런 질문이니까. 아. 그래서 형, 형 저번에 막 핑크 해보고 싶다 했잖아. 그치? 어 아, 그래서 난 핑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빽둘다 맞아. 아 근데 잘 어울렸던 거는 나는 백발이었던 것 같아. 백발? 어. 그 완전 화이트. 어 화이트. <웃음> 잘 어울렸어. 마리클레르 1월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스트레이 키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리클레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메리클레 사랑해요!